자 르노 삼성 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 르노 르노가 무슨 뜻이죠 코로나 할때그 르노인가? <웃음> 야, 여기 끝 어, 끝까지 가는구나. 야 오늘 바닥까지 보여주네. 아저좀 알죠 어? 비싼 거 알아요? 벤츠, BMW, 아우디. 그 정도? 아니요. 진짜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1 자, 자동차 계급도로 들고 왔어요. 여기에 자해져 있는 브랜드들을 전부 맞추시면 됩니다. 자동차 사실 저희가 차 알못이에요. 맞아차 알못이기 때문에 많이 어,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만 맞춰보죠.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입딱치고 있으려고요. 설명만 해줄게요. 미도하 맞추는 걸로. 네. 와 이거부터 뭔지 모르겠어요. 마이 바흐는요. 만약에 한국에서 보잖아요. 로또로 사면 돼요. 2013년부터 이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벤츠에 들어갔다 보면 돼요. 마이 바흐라고요? 네. 살면서 딱한번 봤어요. 마이바흐 너무 귀엽다. 마이바흐 마이바흐. 쯤은 알죠, 아, 일등. 일차 너무 쉽다 얘는. 정도는 어, 이거... 너무 맞추기 쉬울 거예요. 네, 롤스로이스. 롤스. 네, 왜냐면 사 친구 차. 북극곰 같지 않아요나볼 때마다 북극곰이라고 얘기해요. 북극곰. 이렇게, 이렇게 갑옷 갑바 입은 기사 같잖아요. 부의 상징이 차 아니겠습니까? 맞. 오케이, 자 롤스 로이. 전 세계에서 0.0001%만 탈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애초에 타는 걸 구경을 못 해요 일단 내부를 못 봐요 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몰랐어요 보통 싼 거는 3억부터 블랙 배즈라 있어요 옆은 벤틀리인데요 벤틀리도 비싸죠? 아, 나는 그 미니, 미니랑 마크 똑같은 건줄알어요 게리 가사 중에 그거 있어요 벤틀리 전문 타야 인정해준다 성공한 사람의 차다 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이 세계는 사실 계급도가 약간 좀 이상한데 일단 그,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포르쉐예요 직장인들도 살수 있는 차예요 강남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차마다 다르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포르쉐가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포르쉐 박스터인가? 슈퍼카 치고는 좀싼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서 응. 좀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그나마 슈퍼카 탄다 그런 대부분 포르쉐의 확률이 높아 뭐박스테도 장점은 그거래요 중고로 팔았을 때 응. 방어율이 높다고 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는 그나마 슈퍼카 중에서는 접하기 쉽고 다음은 람보르기니죠? 홍대, 강남에 가끔 보여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브룸블룸 람블디니 차 많이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래퍼들 가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람블디니 이건 뭘까요? 맞춰보세요 페라리 오. 네 그렇죠 페라리 아주 쉽습니다 페라리고 남자의 모든 드림카죠 어떻게 생김? 아 노란색의 말, 말 모양이구나 아, 네. 이 말이 낮게 있으면 싼 차고 높게 있으면 비싼 차예요 진짜요? 페라리가 높게 있잖아요 낮은 차는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신기하다 말려주라 빨간색의 페라리 자동차를 뭔가 드림카로 꿈꾸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아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부가티인데요 부가티 오토바이도 있어요 부가티 시론이라는 차고요 이 차는 뭐 비싼 건 30억 분까지 합니다 30억이요? 사실 한국에 진짜 몇대 없어요. 몇 대. 야, 그다음 뭐죠? <웃음> 마세라티요? <웃음>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밑에다 있을 거야. 어 마세라티가 이, 더 밑에 있다고? 마세라티가 나왜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어? 나도. 그다음은 뭐예요? 맞혀보세요. 저 어,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한국에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럼 더 모르지 않을까요? 네.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영국 신사들의 차예요. 007 차였어요. 나007안 봤어. 어, 어떻게 맞춰요 내가 이거. 다섯 뭐라? 글자예요. 다섯 글자라고요? 제 어어어어맨. <웃음> 말이죠? 응. 에스턴 마틴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네이버에 쳐본 적도 없어요. 절대 어 말. 절대 못 마실 만하네요. 저 처음 들었어요. 에스턴 어, 마틴 예. 제가 마틴 들어간 거는 옛날에 마틴 루터킹밖에 못 써요. 에스턴 마틴 한국에서 보면 로또는 아니지만 500원짜리 복권을 사야 된다. 즉석 복권. 네 그건 도차예요저 뭐라 이거요? 맥클렌네맥맥맥 맥, 맥, 맥 로렌. 그다음은 맥나렌인데요. 맥나렌도 엄청 유명해요. 얼마 안 해요 저 로또? 얼마예요? 2요아 장난 아니야? <웃음> 1등급, 2등급 가봤고, 이제 3등급 한번 알아보죠. 자, 어, 벤츠. 벤츠가 3등급이에요? 벤츠는 3천만원대부터 10억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이바흐라는 차를 이제 벤츠가 만들어요. 어. s 클래스마이바흐라고 해가지고, 걔 2억 5천이에요. 벤츠는 인간적이에요. 중고차로 1 0만원이면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반떼 살 돈이면 벤츠 산다는 말이 많아요. 그 다음 차. 어, 로가 보이는데, 삼지창. 뭔데? 아! 마세라티! 마세라티? 어, 예. 어, 예. 오 마세라티가 이 포세이돈의 상세창이구나. 마세라티는 그걸로 유명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배기음을 튜닝해요. 그런걸로 유명한.. 듣고싶.. 뭐 자, 그냥 그냥 배기음이겠죠. 다음은 BMW죠. 야이. 많이 유명합니다. 이 오토바이도 유명하죠. 약간 디자인만 보면은 전기차 같진 않은데? 전기차. 어? 전기차 브랜드가 있나? 아 테슬라. <웃음> 앨런 머스크 하는 모든 말이 코인의 떡상을 <웃음> 그쵸 그쵸. 에, 좌우지 하죠. 아 좌우지. 좌우지는 이거잖아. 좌우지 장진이잖아. 좌우지근 하죠. 예, 뉘이죠 뭐, 테슬라가 차가 예쁘다. 되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차인 것 같아. 맞아. 디자인만 보면. <웃음> 응, 응. 아, 그 앨런 머스크 힌님이 스페이스 X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스페이스X가 우주선을 쏜다고 하면 테슬라 주식이 올라요. 근데 만약에 올랐다가 실패하면 떨어져요? 그렇겠죠. 딱 쏘고 있을 때 빼야겠네요. <웃음> 그리고 얘는 뭐게요? 아우디. 그렇죠. 오오 어. 어, 뭐야. 오, 아우디 로고는 좀 익숙하죠. 어, 어, 근데 이게 원이 4개였구나. 나 5개인 줄 알았지? 올림픽인가? <웃음> 원이 4개였네. 잠깐만. 왜 4개지? 잠깐만. 아우디 이거 동그라미 4개는 뭘 뜻할까요? 올림픽이요. <웃음> 차에 관심 있는 분이시면 알 텐데 이 독일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4개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합쳐져서 한 개당 회사 한 개를 뜻해요 아 4개가 옆에서 만드는 브랜드라서 아우디인 거예요 이건 뭐라 이거요? 아, 렉... 렉서스? 렉서스? 일본차예요. 어, 처음 봤어요. 래서 쓰는 하이브리드 전기랑 기팔리랑 같이 쓰는 차로 유명하다. 두 개의 심장이군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 코가. 그죠? 모래 뭐, 시기처럼 불... 생겼네? 어, 뭔가 불러갈것 같아. 이거 맞춰보자 보라색이네요? 어, 보라색 차가 이렇게 이쁘기가 쉽지 않은데 뭘까?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쉬워요. 진짜 마크 보이는데 몰라요. 미국 브랜드예요. 힌타나우 이제. 몇 글자예요? 쉐보레 상위 브랜드예요. 쉐보레 플러스. <웃음> 디자인 어때요? 예쁘네요. 잘 빠졌네요. 뭐예요 이게? 캐딜락이에요. 염따의 에스컬레이트 알아요? 염따님이 에스컬레이트를 탄다고요? 이 <웃음> 캐딜락 중에서 에스컬레이드라는 차가 있어요. 엄청 큰 차, 존나 큰 차. 그 차가 캐딜락 컬로 유명하죠. 캐들락 아아 화려하게 노란색 빨간색 있는 로고 봤어요 아자 옆에 이거 제규어 네. 동물이죠? 제규어? 아, 제규어는 알아요 제규어는 아세요? 어느 나라 거기? 프랑스 영국 차요 예 비슷했네요 근 요즘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한거에서랜드로버렌즈로버라고 하죠? 랜드로버 알죠? 뭐 이건 많이 보이죠 랜드로버? 이건 디펜더라는 모델이에요 SUV 정통 브랜드고 예를 들면 품질 관리가 안 돼서 요거 많이 먹는 브랜드 도로에 있는 랜드로버 차는 두 가지 차만 있어요 뭐요? 정비소 갔다 나온 차, 정비소 가던차 <웃음> 그 정도로 장고장이 많고 수리가 많아요. 또한 번은 검거차를 했는데,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한물 받으러 갔더니 뭐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진짜? 그래서 보통 랜드로버 오너들은 차가 세대 있어요. 한대는 이제 동물석에 가있고, 한대는 수리받으러 대기하고, 한대는 타고 다니고. 좀 밈이죠, 밈. 밈. 볼보! 아 볼보도 약간 명차 중에 하나구나. 이건 진짜 엄청 비싼가 보다 그러면. 엄청 비싸지. 그냥 황금마티즈 타고 다니래. 황마? 어. 황마보면 때리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 황금마티즈! 어, 빨마! 흰색티코! 흰티! 뭐야 너 어디 살았냐? 인천, 인천 흰티! 그거 되게 유행했던 미인데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있어요. 인천에 있어요. 지프차! 저는 왜 이게 좋냐면 단단할 것 같고 다른 차에 부딪혀도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건물수만 맞으면안 되겠구나, 어. 차는. 혹시 이 지프 브랜드에서 청바지도 팔아요? 예, 예 맞아요. 아, 키도 있잖아요. 아, 아, 그래서 예. 내가 이거 버고 있는 거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지프는 상징이 뭐냐면 7개의 가로줄이에요. 그릴이 7개의 줄이 있죠.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런 것다 7개의 줄이 있어요. 지우예요 응. 음. <웃음>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될거 없잖아요. 저는 약간 좀 추측이 돼요. 동물 한게더 있잖아요. 네. 아, 보죠 아, 롤스로이스를 이렇게 쾅쾅쾅쾅 쳐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느낌 오 맞아 맞아 그, 그 느낌 나롤스로이스 그러니까 언럭키 버전? 이건 뭐예요? 링컨 오 링컨 안해요 이거는 어느 나라 잘 갈까요? 영국 미국입니다 아 이제 내가 한차 미니밖에 안 남았어 어, 미니! 미니! 와어 어, 뭐야! 이게 미니예요? 아 미니 귀여워 미니 나 미니 사고 싶던 엄마한테 말했다가 등짝 쳐맞을 보냈는데아 <웃음> 너무 비싸니까? <웃음> 어. 5단계로 가보죠. 자 여기서 5단계 지 5단계 차도 훌륭합니다. 삼성이 현대랑 합쳐졌나? 삼성 자동차! 삼성이 맞긴 한데 브랜드가 이 맞춰서... 갤럭시! 삼성은 갤럭시죠. 그죠 <웃음> 그럼 뭐 아이폰도 한번 해보시죠. 아이폰! <웃음> 아 애플? <웃음> 자 이것부터 맞춰보아 정답! 아 폭스바겐! 아하! 뭐 <웃음> 진짜 멋있다! 어, 멋있다고? <웃음> 어. 이거는 내가 이거 왜 하냐면 나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 얘기 그만 할까? 해 봐. 어? 축구에 이제 여기 스폰을 달아 주는 게 되게 이 되게 뭐 있었어. 볼프스부르크였어요. 그게 독일 팀이거든요. 아, 이게 왜 폭스바겐인지 아세요? 모르죠. 폭스가 독일어로 국민 그 바게니 차예요. <웃음> 정훈아 너 진짜 유식하다. 진짜 멋있다. 혼다 일본차죠. 그리고 이 토요타 이, 이 차는 주현이 차죠. 일본차. 혼다, 토요타. 아 일본제 차도 되게, 되게 괜찮은 차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씩 일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주차장에서 좀 위험하다는 아 그런, 네. 그런 게 있죠. 예, 네. 요즘 정말 위기를 맞고 있는 브랜드예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첫 번째 글자. 크로 시작해. 크로커다일 크라운? 크라운제.. 아 이거.. 예. 크라운제.. <웃음> 크라이슬퍼 크라이슬퍼? <웃음>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 처음 들어봐요 300C 모델이 300C 아. 크라이슬러 어랄름하네 어. 나도 처음 들어 야 이거 뭐야? 로고 보면 알려나? 아! 어이이 이 로고랑 되게 비슷한거 봤는데 아까 위에서 포드 이게 그 누워있는 말이에요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이게 왜 봤냐면 싸요 싼데 비싸보이는 차 1순위 생긴 1억처럼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사야겠군요 4천만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예요. 아까 그거 그 갤럭시 그 삼성 삼성. 야, 삼성 이름 바뀐 거 뭐예요? 삼성이 뭐로 바뀌었을까? 엑테인 삼성, 삼성. 슈퍼 삼성. 아, 깜짝이 창피해. 슈퍼 삼성. <웃음> 약간 유노유노 최강 참인 이런 느낌인가? 어우, 나 이거 봤을 텐데. 뭐, 뷰티 삼성? 그러 <웃음> 이런 이런 이런, 수, 이런 수식어 아니에요? 야, 너가 더 창피해 야, 슈퍼불은 맞다. 아차. 아니, 슈퍼삼성이 더 멋있다. <웃음> 뷰티, 뷰티 삼성. <웃음> 아. 르? 르노삼성 오 어, 이거 왜하지야너 진짜 멋있어 자 르노삼성 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 로고는 로고는 그대로네 어, 르노가 무슨 뜻이죠? 코로나 할때그 르노인가? <웃음> <웃음> 야 너는 어, 끝까지 가는구나? 야 오늘 <웃음> 바닥까지 보여주네? 르노 사무소 잘안 쓰는데 아 르노 르노삼성 르노 약간 뭐 뭔가 엘레강스하다 음.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르노 최바태 자동차 교실 어땠어요? 환불해주세요 전이 수업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차 진짜 많구나 라는 걸 다, 다시 한번 느끼고 굳이 5단계로 나눠줘서 그렇지 다 좋은 차! 맞아요! 아...들로 되게 느껴져요. 그리고 솔직히 그 모양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차 사셔도 무방할 듯? 비싸다고 좋은 게더 있나? 그지 몰라요. 그지 고등학생까지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씨발 쏘너타 진짜 소나 개나 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든? 보통 한 벤츠는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근데 리스트 중반도살 생각하잖아요. 모닝 중고도 감사해요. 아 약간 초등학교 때나 서울대 갈수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소라타? 감지덕지에요 존나 비싼 차예요 난내 드림카 가지고 소라타야 아주 차살 건가요? 저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없어요 저경차살 거예요 어. 황금마티즈 오케이 황마 저는 흰티 오케이 오케이 <웃음> 우리 힌, 같이 흰티 티네 아, 황금마티즈네 둘이 같이 도로 음. 달리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 자, 간절할때 오늘은 여기까지 끝끝 흰티 황금마티즈 <웃음>